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에 대한 신, 구, 구, 신법.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뭐 그렇게 많은 양이 바뀌었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자, 통계제, 국민영양관리법 제12조 통계정보에 대해 가지고, 자, 구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고 이제 누가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하면 은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의논해서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자 2항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그 다음 13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국민의 식품 섭취, 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그 다음, 사망에도 제 사망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가장 바뀌었는 부분은 질병관리청장이 해야 될 업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가 질병관리청장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 시행법이 됐고 시행령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행령에도 마찬가지, 제3조 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뭐, 그 밖에 국민의 영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 플러스, 이제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이렇게 질병관리청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 있고 앞쪽의 법에서도 마찬가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직무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뀌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법에는 바뀌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안 바뀌면 말이 안되죠. 그냥 그래서 그다음 제10조 2의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해 가지고 자 아래쪽에 뭐 이렇게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가 그다음 더 추가되는 게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이렇게 해서 질병관리청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던 직무가 국민영양관리법의 질병관리청장으로 이관되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학교급식법을 보겠습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에 신구법 바뀐 부분이 자 법률용어를 좀 다듬었어요 자 구법에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이렇게 대통령령이 뜻을 대통령령어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대통령령어로 그 다음 2인 이상 아라비아 숫자 2 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걸, 이 이상을 한글로 둘 이상, 이렇게 용어를 다듬었습니다. 그 다음, 구법에 뭐, 당해 학교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당해를 해당 학교, 이렇게 해당으로 바꿨습니다. 당해, 당해, 이런 용어가 이제 앞으로는, 안 나타날 거예요. 해당 해당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용어로 앞쪽에 마찬가지 됐고. 그음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서 이것도 뭐 그냥 법률 용어를 조금 다듬었는 내용입니다. 자, 구법에는 이렇게 뭐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뭐 속하는 자 이렇게 에, 되어 있는데 자제 2조에 따른 뭐 규정 그러는 걸 뺏고 제 2조에 따른 수급권자 이거나 뭐 속하는 학생 이렇게 용어를 다듬었다 자 다듬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 자10 2조의 위생안전관리에 대해서 용어를 조금 다듬습니다 었 구법의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해야 한다 이런 용어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를 다듬었어요 내용 뭐 그렇게 바뀌었는 법 없고 자, 교육부령이 이걸, 이걸 교육부령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뭐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당해를 해당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뭐 과태료에 처한다. 뭐 이렇게 내용을 과태료를 부과한다. 뭐 이렇게 조금 언어 법률 용어를 다듬는 내용들로 되어 있다. 학교급식법. 자, 됐고요. 학교급식법 시행령도 뭐, 뭐, 내용 정도 다듬는 것 이외에 크게 변화는 자, 없,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신설된 부분이 있다. 자, 뭐냐 하면은, 자, 여기에 옛날 예전에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 들어와 있질 않, 않았습니다. 학교급식법법 시행 대상에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유치원이 들어오기 들어왔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제 19조 3에 따른 이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뭐 학교 운영위원회 자 여기에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운영 원칙을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급식 대상 마찬가지 유치원 들어왔잖아요. 그냥 유치원도 포함됐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법제4조일항단서의 단서가 뭐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어떤 유치원이냐 하면은 자,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연령별 원화수, 현원의 합계를 말한다. 합계 100명 미만인 유치원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유치원의 이제 역량. 영양교사를 둬야 되는데 학교 같이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영양교사를 둬야 되는데 영양교사를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양교사 1명 채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은 2개 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이 2개 유치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둔 단서조항입니다. 그 다음, 제8조의 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 기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 자,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아, 아래쪽에 있네. 자, 제34조 1항에 따른, 뭐, 뭐, 관할 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두 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 일명을 둘수 있다. 그러니까, 영양교사 앞쪽에 100명 미만인 유치원은 두개 유치원마다 한 명의 영양교사가 담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됐고, 학교급식법. 그 다음, 국민건강정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다 한꺼번에 봅시다. 자, 국민건강정진법에서 신구법 차이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23조의 국민건강정진법 부과증수 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 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 자, 이렇게. 담배, 뭐, 사업보,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다듬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2항에, 제1항에 따른 제조 및 수입 판매업자.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제조업자 등 내용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다음 아래쪽에 뭐 제조자 등 그랬는데 이걸 이제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다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자 동일해요. 자 그다음 끝에. 부, 부담금의 납부담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요구를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수입판매업자까지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자. 자, 이 경우는 뭐,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뭐 담배 반출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자체 사항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고요.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에서 뭐 광고 내용 변경, 광고의 뭐, 금지 절차 등 이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자, 삭제하고 어디에서, 뭐, 다른 법에서 이걸 중요, 이제, 적용을 하도록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지금 바뀌었는 부분이, 자, 신설되었는 부분이, 뭐, 3-2 법제 34조 3 이렇게 경우에, 해당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금주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뭐, 금년구역은 봤는데, 금주구역이라는 건 지금 처음 나오죠. 국민건강정진법. 그 다음, 시행규칙. 마찬가지. 시행규칙은 크게 뭐 사조 규정에 의한 이런 법률 용어를 다듬었어요. 뭐 사제 사조에 따른 그다음 뭐 생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뭐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다음 공중위생관리법을 봅시다. 자 공중위생관리법에 조금 변화가 있는데. 자, 이용사, 미용사, 면허 등의 뭐 1, 2항, 제 2항은 같고, 현행과 같고, 3, 4항에 이제 다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영양사, 위생사 뭐할 거, 면허 다 공통입니다. 자, 제 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면허증을 또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 된다. 그 다음, 뭐 빌려주고 빌리는 걸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이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때, 이제 벌칙은, 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쭉 밑에 다 나왔어요. 300만원 이하. 뭐, 제 6조 사망위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빌릴 것을 알선해 준 사람. 자, 이 사람들 전부. 그 다음,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이용업 미용업을 한 사람. 어, 이건 굉장히, 응? 음? 300만 원밖에 벌금에 저질 안 해요. 뭐이 미용은 굉장히 이거 어? 부드럽게 해놨네. <웃음> 여러분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어때요? 그 면허 중지 기간 중에 영양사 직무를 감당하면은 바로 면허 취소돼버리잖아. 그렇죠? 그에 비하면 굉장히 음? 자 그다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령에 변화됐는게 숙박업의 세분 자 숙박업을 그 이전에 뭐 굉장히 에? 다양하게 이렇게 어? 기록 조문을 만들어 뒀는 걸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어떻게 정리됐냐면은 숙박업의 제2조제2 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화 일반 숙박업. 그럼 손님이 자고 머무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취사 시설은 제공 제외한다. 자, 취사 시설은 제외하고 그다음 숙 생활숙박업원 취사 시설을 포함하는 생활숙박업이 있고 일반숙박업이 있다 이렇게 세분화했습니다. 그다음 과징금 납부에 대해 가지고 과징금 납부에 대한 내용이 변경이 됐고, 자 공중위생관리법, 그다음 감염병예방관리법 신구법 봅시다. 제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되어 있는데, 자, 수립 등에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서 여기에 이제 문구 수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감염병 통계 및 정보를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정보 이렇게 내용을 법률용어를 다담았습니다. 나머지는 신설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8-3 제40조 6에 따른 개발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이 직무를 담당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제32조의 예방접종 실시 주관 및 실시 기준에서 이항 사망이, 사망이 신설이 됐고요. 자, 이항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 이 조항. 그 다음, 상항에 예방접종 실시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새로 신설했다. 신설했다. 그 다음, 감염 취약 계층, 이런 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적 치방안및 사회복지시설 유형 전파상황별 대응방안을. 자, 대응방안. 문구수정이고요. 그 다음, 법제 34조 2항에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내용인데, 네. 자, 이때 정보공개 내용에 뭐 진료기관 및 접촉자 이렇게 했는데 접촉자 현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 이렇게 되는 걸좀더 명확하게 자, 접촉자 현황 그다음에 감염병의 지역별 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이렇게 좀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신선 항목이 제4 0조 유황의 생물 테러 감염병 등에 대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요즘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 많이 어려움 겪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관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자, 감염병 예방조치에서요 3. 제3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변경 그 다음 뭐 항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에 폐쇄했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신설된 조항도 있고 자, 벌칙 변화된 거 자, 감염병 예방 감염병, 감염병 예방. 예방 관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마찬가지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원래 이, 이쪽, 이쪽 부분에 문제는 조금 나올 확률이 좀 많이 있겠나 그렇죠 워낙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음? 자 여기에 시행규칙에서 보상신청 등 그리고 나서 부검소견소에 단서 신설을 했는데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신청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가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면면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 가지고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사망에 입었다. 사망 이를 경우에 어세 부검 소견서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의사의 부검 소견서가 다만 질병관리청장의 역학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 사망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의사 부검 소견서 제출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백신 주사 맞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이 이 보상 신청을 받고 이러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몇명안 되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는 사람 숫자가 현재 몇 명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자, 봅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 가지고 오도이 향의 식품산업진흥법 제 22조 2 또는 수산식품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 수산식품산업법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원산지 표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법에서 특별하면 다른 법보다 가장 먼저 이 법을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여기서 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 주세법 제6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세법이 명칭이 주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잘 이렇게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 시행령 시행규칙 마찬가지 마찬가지 그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렇게 되어 있던 걸 현재 보건복지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이렇게 명칭변경반이 변화됐다 그 다음 시행규칙 마찬가지 어 그냥. 명기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내용을 정확하게 좀 다듬었어요. 명확하게 적어 이를 비치한다 이렇게 내용이 그렇게 바는 내용은 아니고 그다음 자멍넘물 관리법 자멍넘물 관리법에 신구 되죠 자 조금 바뀐 게좀 많이 보이죠 자멍넘물 관리법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다이 내용은 뭐가 그렇게 바뀌었느냐 자, 신설 신설 그러면서 많이 되어있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 자, 1항은 현님과 같아요 자이항에는 뭐 내원수기 설치 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자가 먹는 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내원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시장분수부 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된 신고를 받은 나라로부터 치료인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에 수리 여부를신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뭐 등등 이렇게. 사항에 가서 냉온수기 설치 관리자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자는 목넘김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이 삼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뭔가 밀려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 허가 자, 허가를 할 때요 자, 신설 신설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자, 행정부 정부 기관에 뭐 신청서를 개발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 신청서가 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을 딱 끌어 기관 내에 해줘야 되잖아. 무작정 끌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이런 조항을 지금 넣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변경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7일 이내 변경 신고 OK든지 안돼든지 뭔뭐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통보를 해주지 않으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하 보세요 시도지사 도지사제3항에 정한 기인 내에, 내에 7일 기 내에 신고 수리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바로 그기간 내, 그러니까 제뭐 연장한 경우에 처리기간을 포함해서 그 끝난 날에 다음 날에 변경 신고가 오케이 수리됐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일줄줄 끌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국회가 딱 지나면 7일 지나고 8일째나 신고가 어, 오케이 되어있는 것로 간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선이 됐다됐 됐다. 다음 밑에 나머지 부분도 그냥 한번 문명을 관련 보시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령에 너무 크게 뭐 과징금은 분할하여 낼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분할해서 낼 수도 어? 있는 길을 키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 자규칙에뭐 문구 다듬었고요. 뭐 가허가 이렇게 했던 걸 임시허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허가 아니고 임시허가. 자 나머지는 그렇게. 자 변경 사항은 크게 없고 문구를 다듬은 내용이다. 먹는 물 관련돼서, 같이, 신구, 법령,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살펴보았습니다. 음.